준배가 준배야 준배 좀배배가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 한1 시간 전쯤 한3십분 전쯤부터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이제 막 형은 막썸네도 만들어 만들어야 되고 막 문구도 적어야 되고 막. 정신영 없는데 그때 순배가 막막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순배가 정시형이 <웃음> <웃음> 작업방에다가 순배한테 갑자기 그 쇠랑, 야, 쇠랑 쇠랑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왜한테 <웃음> 왜 그래 얘가 뭐뭐안다고 순배가 쇠쇠 긁는 소리는 <웃음> 한1 6기격까지좀 빼야 된다고 <웃음> 이, 이 소리야 네. 이 소리야 <웃음> 아까, 이 소리야 아이고 살 <웃음> 빼기 <탈백이 웃음> 싫어. <웃음> 아 춘배 아 이게 개귀네 아이고 춘배야 도마뱀이었어 전생에 <웃음> <웃음> 오늘 되게 좀잘 잡아주네 네, 춘배 춘배 아이고 춘배 방송을 했으면 이렇게 구독자가 적진 않았을 텐데 춘배만 찍고 우리도 방송 전향하죠 춘배 나오는데 bgm 까는 용으로 아, 노래를 어, 만들고 약간, 네. 어, 약간 팻 방송으로 네. 어. 쓰레기를 안 가져가서 한국인들은 전부 다 하루, 하루에 한 시간은 분리수을 하고 있다. 왜 우리? 실리는 건 아님. 아빠 아빠 그런 얘기 안 할게. 이제. 아 도민님 좀 좋아요. 아 도민님 좋아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몰아서 해드릴게요. 네 8월 1일 날막 뭐 한국 돌할게요 네네네. 시즌 3 아직 방송을 하고 네.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시즌 4로 돌아올 건데. 그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춘배가 <웃음> 춘배야 <춘배잖아. 웃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웃음>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깨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선달 돼버렸지 주워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난 내가 벌레라는 곳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난 빛나 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빛날 집 떠나와 열차 타고